그래서 혀를 잡는 게 핵심인데 수술로서 혀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콘돔을 혀에다 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콘돔이 아니고 혀를 잡아주는 콘돔이 있는데요. 이렇게 낍니다. 혀랍니다. 그래서 저는 양압기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압기가 끼면 효과가 있거 쓰면 효과가 있는데, 아, 구찮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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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효과 좋고 어, 꾸준하게 지속되는 게 바로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턱뼈를 잘라서 앞으로 냈더니 기도가 이렇게 좁았던 기도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무흡환자가 숨을 잘 쉬게 됐어요. 양악 수술이죠. <웃음> 양악 수술은 반대로 얘를 집어 넣는데 얘는 앞으로 뺐습니다. 보통 우리 사장님 얼굴 을 이렇게 턱뼈를 잘라서 이렇게 내갖고 넣고 보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라면 하겠어요? 비용 3천만 원 어, 얼굴을 바꿔주는 얼굴을 바꿔드립니다. 이, 이런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술은 아무나 못 하죠. 그래서 기형적인 얼굴, 무턱 관자들은 턱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겸사겸사하면 좋겠지만 일반인들한테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과혹한 수술이죠. 그래서 안 합니다. 그 수술의 효과를 같이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기구를 착용하면 이런 좁번 기도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 원리입니다. 딱. 그랬더니 어, 효과가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얼마나 효과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그것도 중증보호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과 검증을 받은 유란 기도 확장 주식회서수명과 건강에서 그게 바로 이 바이오 가드라고입니다 어 그래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전국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치과가 아닌 이비인후과에서 요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는 수술 퍼스트인데 아니, 뭔 그런 입안에 끼는 것 같고 무슨 효과가 있다고래? 라고 해서 우호적으로 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배타적으로 되어 있어요요 다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고도 정말 어렵게 음성시험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70, 무흡지수 70입니다. 한, 한, 하루가 아니고 한시간에 70, 어, 7시간이면 70에서 한 500번의 무흡이 있는 정말 초중증 환자가 1 0번을쪼 줄었어요. 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중동도 환자 그룹에서는 76%, 중등 환자는 65% 우리가 기준치를 1 2 이하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50% 이하로만 했으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이 기준치를 10% 이하로 어, 성공 판정 기준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수술이 30% 2 0이 얘기를 하는데 엄청 큰 거죠 이거 그래프 하나는 4억 5천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술 대체 보완치료라고 하는 걸로 신개발 의료기기로 공무총리 초창 2014년도 에봤습니다